않는 것은 즉시 무렴이니 곧 무렴이다. 이 선법 뭐 이제 돈교라는 말도 여기 썼는데요. 돈교법, 남종 선법. 이 법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곧무념이다 무념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무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 무엇무착하야 과거 것을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현재 것을 아 과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이제 기억하는 거고 현재에 집착하는 것이 집착할 작자 착인데 과거에 메이지도 않고 현재에 메이지도 않아서 무억하고 무착하여 불기 광망이니라 광망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그게 무념이라는 거죠 무념이라고 하는 것은 무억하고 무착하여 과거 것을 기억하지도 않고 현재 것을 집착하지도 아니해서 광망, 그 들뜬 허망한 생각, 광이라 그면 미칠 광자인데 미쳤다라는 의미가 뭐냐, 들떴다, 이런 얘기죠, 들떴다, 요즘 말로 뭐, 떴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옛날 말로 미쳤다 이소리에요 떴다 그럼 미쳤다, 그게 그냥... 아 발을 땅에 붙이고 머리를 하늘로 두고 이래야 될텐데 떠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땅에서 발이 떨어지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 들떴다 이거죠. 들뜬 건 허망한 거다. 그래서 그런 광망을 일으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래 되면 이 말은 이제 무억무착을 해야 광망을 안 일으킨다 이 말인데 반대로 하면 과거에 집착한다든지 현재에 집착하면 다 광망 속에 지금 들어있다 이걸 의미하는 것이죠요 과거에 사로잡히는 것도 광망이고 현재에 사로잡히는 것도 광망이고 용자성진여하야 아, 자진여성 용자진여성하야 스스로의 그 진여성을 응용해서 이 남종선에는 그 자성을 활용한다, 자성을 응용한다, 그 용이 이게 아주 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보통 본성이 있다라는 것을 다 이야기를 하고 인정은 합니다만 은 일상생활 속에서 그 진성, 참된 본성, 자성 자기 스스로의 본성을 활용한다, 용한다. 이거는 일반 그 고요한 수행을 강조할 때 그게 이렇게 부각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남종은는 그 자성을 다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자성을 일상생활 속에서 응용하고 활용하는 게 그게 반야바람일 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초기 남종선은 반야바람일 선인데 반야바람일 선이라고 하는 것은 자성을 활용하면 그것이 반야바람이다 이 말이죠. 반야는 뭐냐? 바로 자성이다 보리는 뭐냐? 바로 자성이다 그래서 반야 자성, 보리 자성 그러면 자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반야보리라는 거예요. 우리말하면 마음. 우리 말로 하면 마음이다, 이거죠. 그 마음, 본성. 그걸 그냥 활용하면 그게 무념이고, 그게 성불이라는 거죠. 성불이 다른 게 아니고, 이제 망념에 이제 사로잡혀서 광망을 일으키니까 중생이지, 망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반야, 보리를 그대로 응용하고 활용하면 그게 성불이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자성의 진여성을 써서 이 지혜로 관조하야 지혜로 본다 라는 얘기죠. 이게 들떠서 보지 않고 지혜로 본다. 지혜로 관조를 한다. 이게 반야죠. 그래서 그걸 응용하면 바람일이고 그래서 반야가 항상 응용이 될때 그게 바람일이거든요 반야바람이. 그래서 지혜로 관조해서 어, 일체법에 온갖 사물에 불치 불자 하나니 취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않는다. 하나니 즉시 견성하여 이것이 곧 견성을 해서 그 반야 자성 보리 자성을 보아서 성불도이니라 불도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견성성불인데요. 견성성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념이다. 무념. 문념이라고 하는 것은 불기광망이라 광망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죠. 광망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게 뭐냐? 늘 지혜로 관조를 해가지고 불치불사하는 거다 이 말이죠. 뭘 좋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거기에 탐욕을 일으키고 나쁘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거부감을 일으키고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 관조하면 취할 것도 사실은 없고 버릴 것도 사실은 없는데, 왜그 취할 대상이 보이고 버릴 대상이 보이느냐? 그것은 지혜로 관조하지 못하고 그 망념에 의해서, 광망에 의해서 그러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광망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면, 그게 바로 불치불자고 그렇게 되면 그게 바로 견성이고 그게 바로 성불이라는 것입니다. 선지 시가약 요기 심심법계와 급파냐 삼매 자는 약 요기비라 들어가고자 한다면 이말이약 자는 어디 들어가고자 하냐 심심법계 심이 깊은 세계 또 반야 삼매, 반야가 그대로 삼매라고 하는 건 정수 바르게 받아들인다. 뭐 정관 바르게 본다. 뭐 이런 걸로 이제 번역을 하는데요. 심심 법계라 이 들뜬 감정으로 보는 법계가 아니고 이 지혜로 보는 법계다 이 말이죠. 심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얼마나 보느냐 그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 내가 머물러 있는 방에 개미가 가끔 많이 들어오는데 근데 개미를 나를 모르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그, 그 방을 내가 관리를 하는데 개미 녀석은 어디로 들어오는지 허락도 없이 막 들어오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하는 것 같은데 개미라는 존재가 나를 아나 모르나 아주 재미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인식하는 범위가 얼마나 될까? 개미가 나하고 같이 동거를 하면서도 나를 모르듯이 이 우주 안에 우리가 있으면서도 사실 인간이 그 인식하는 세계라는 게다 들뜬 걸로 이렇게 보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심법계라는 말이 아주 재미있는 말 같아요. 심이 깊은 법계다라고 할 때, 지혜가 넓어지면 그 법계가 깊게 보이는 거지, 다른 데로 장소를 옮겨서 보이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파리가 보는 세계도 있을 거고, 개미가 보는 세계도 있을 거고, 새가 보는 세계도 있을 거고, 다 다르듯이, 사람이 보는 세계가 전부는 아니거든요. 또 사람마다 다 틀리더라고요 보니까. 그 아주 이상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하나도 우스운 게 아닌데 뭐가 그렇게 우스운지 계속 웃고 있으면 안웃으운 내가 잘못된 건가? 저렇게 웃는 사람이 그게 인식이 더 깊은 건가? 그거 아주 재밌어요. 또 전체를 보고 현재를 별로 중요시하지 않 전체속에 현재를 맞추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다음 것도 생각 안하고 그냥 현재만 보고 그냥 좋아해요 그냥 그래서 사 사고방식 천조하더라고 다음 뭐를 해야할지 그런 거 전혀 안하고 어떤 사람은 뭐 기차표를 사놓고 그냥 놀다가 그기차표도또 못쓰게 되고 그럼 이제 우리 같은 사고방식은 그런 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기차표 시간이 딱되면 그쪽에 맞춰야 되지. 그걸 못할 정도로 막 빠져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체계가 이제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심법계와 반야산매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는 여기 들어가고자 하는 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수모름지기 반드시 말이죠. 반야행을 닦아서 지혜를 닦아야 된다. 지혜를 닦는 일이라는 건 뭐냐?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 거거든요. 지혜를 닦는 게 무슨 따로 뭘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망념을 일으키지 않냐 하면 그게 지혜다 이거지. 그래서 거울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본래 박다라고 할때 거기다가 뭘 덮는다든지 티끌이 앉지 않게만 하면 되는 거지. 일부러 그 광채를 만드는 건 아니다 라고 할때그 반야 자성, 보리 자성이 본래 깨끗하다. 이런 관점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반야바람이라는 게. 그러면 그게 이제 왜 어디서 그냥 그러면 그게 뭐 생긴 게 아니고 스스로 망념을 자꾸 거기다가 붙입니까? 그렇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반야산매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는 모름지기 반야 행을 닦아서 지송 금강반야경하면 금강반야경을 지송하면 이 불인문자하고는 전혀 달라요 이게요. 육조 남종선이라는 게 반야바라밀선이다 이거죠. 반야바라밀선. 이게 반야바라밀선인데 반야바라밀선을 하는 방법은 지송하라 그랬대. 늘 이걸 간직하고 애호라 이거죠. 그러면 여기 참선하라는 말도 없고 여기 그냥 다냐바람의 경을 지송하라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즉득견성하나니라 바로견성함으로 은나니라. 이렇게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기 남종선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선하고는 전혀 뭐 간화선이라든지 묵조선이라든지 그런 건 상당히 후대에 된 거고 이건 남종 아주 초기 선이거든. 요 저기선인데 화두둔다든지 지관이라든지 명상이라든지 그런 천태지관선, 인도명상선, 후대간화선, 또 조금 올라가서 뭐 묵조선 이런 것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 이 말이죠. 반야바라밀 선인데 반야바라밀 선을 하는 방법은 금강경을 지송하라. 잘 간직해서 이걸 애워라.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됐다다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적득 견성 하나니라, 바로 견성함을 얻나니라. 이거예요. 그, 오늘날, 경 읽어가지고 어떻게 도통 하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 육조를 받든다는 육조제자가 그래요. 아주 그냥, 이런 소리 들으면 미치겠어요. <웃음> 아니, 명색이 육조제자라는 사람들이, 경 읽어서 어떻게 성불하느냐고, 뭐 때려치우고, 저, 화두 들으라고. 요새 나이가 많아서 그런 소리 하는 사람 별로 없는데, 내가 젊을 때는 그런 소리 많이 하더라고요. 빨리 때려치우고 가서 참선을, 화두 들으라고. 그왜 그러냐니까, 화두를 들어야 성불하지, 다른 경을 보면 성불 못 한대요. 그래서 성불하든 말든 내하고는 관계없고, 나는 경이 좋으니까 보다 죽는다. <웃음> 이러고 이제 말았는데, 실제로 육조가 화두 들으란 말을 어디에 했느냐 이거죠. 그 당시 화두가 전혀 이름도 없었고, 전혀 개발이 안될 때고, 그 바냐바라밀로 돌아가는 게 육조선인데, 그 방법은 이제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라, 아, 지송하라 이 말이죠, 지송. 그래서 지송하면 어떻게 되느냐, 적득 견성 하나니라, 곧 견성을 얻나니라. 그러니까 이 지송하는 게 그냥 뭐요즘식으로 지송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제 이, 수행으로 지성하는 거예요. 수행, 요새 빨리 저4 0 부제 마치고 딴볼일 보러 가려고 그냥 막. <웃음> 그냥 그런 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이건 하나의 의식을 진행하는 그런 거지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뭐 우리가 요즘 부르는 그 노래 막 빨리 부르는 거 그거 뭐 요즘 나온 거 같는데 그게 벌써 절에서 나온 거예요. 금강경을막 빨리 읽으면 요즘 그 빨리 부른 노래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웃음> 굉장히 빨리 읽어요 굉장히 금강경한 뭐 몇분만에 읽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빨리 읽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아무리 요즘 그 가사를 빨리 막 주소섬겨도 금강경 빨리 읽는 것보다는 전혀 느리다고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게예 육조가 그런 식으로 하면은 다만 읽기만 하는 거다 아 이런거지 그러니까 지송을 이제 하면은 마음과 그 말이 서로 상통하도록 그렇게 지성을 하면 바로 견성을 한다. 그 본래 자성을 깨닫는다 이니다 깨닫는 게 바로 이제 도노 뭘로 깨닫는다. 견성 뭐 이런 거죠. 당지하라 마땅히 하라라. 차 공덕이 이 금강경을 이렇게 지송하는 이 공덕이 무량무변하나니라 그 한량도 끝끝도 없나니라. 경중에, 분명히 찬탄하였으니, 금강경 가운데 분명히 찬탄했으니 막능 망릉 구설이니라, 막능이라고 하는 건 못한다 이 소리에요. 능 그러면 한다 이 말이고. 구설, 어, 모두 다 말하는 게 구설이죠. 막능 구설이니라, 모두 다 말할 수가 없다. 그 금강경을 지송하는 공덕을 모두 말할 수가 없나니라. 본문은 시 최상승이니라. 이 본문은 바로 최상승이다. 이제 소승보다 높은 것이 대승인데, 이제 대승은 아무래도 소승을 상대하는 건데, 최상승이라 그러면 이제 대승 소승의 상대가 초월된 그런 그 절대적인 그런 길이다 이 말이죠. 최상승, 그 최상승이니라. 십자는 이다 라는 전치사죠. 최상승이다. 최상승이니라 우이 지인하야설이며 이 최상승 금강경법문은 지인을 위해서 말한 것이다 이말이요 지인을 위해서 말한 것이며 우이 상근하야설이니라 상근인 대지인을 위해서 말했고 또 상근인을 위해서 말한 것이니라 소근 소지인이 문하면 아주 이 근기가 작고 지혜가 작은 사람이 그러면, 심생불신 하나니라, 마음에 불신감을 낸다. 그 불신의 느낌을 낸다, 이 말이죠. 안 믿는다, 이게. 금방 성불한다. 이게 이제, 여기 에서 말하는 관야바람인데그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안 믿는다는 거지. 그래서 이 성불의 개념이 아주 이게 오묘해가지고, 보통 이제 수행인이 성불이니 그럴 때는, 그, 없는 거를 만들어내는 개념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데, 여기서는 있는 거를 쓰는 개념, 활용하는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최후에 이게 이루어진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중생의 그 자성이, 중생의 진성이, 그 부처의 진성하고 똑같다라는 게 강조가 되니까, 그럼 부처와 중생이 왜 다르냐? 부처는 그 자성을 그냥 쓰고, 중생은 못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쓰면 부처지, 닦아서 만들어서 부처가 아니다. 이러니까 이게 돈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죠. 이래가지고, 소은소진이 들으면 신생 불신 하나니라. 마음에 불신을 내나니라. 하이고요, 왜냐하면, 이비유하건대 예 저, 대용이 하우어, 연부제 하면 큰 용이 연부제의 세계에 피를 내리면 성읍쥐락이 성읍과 쥐락들이 실계 표류하되 다 둥둥 떠내려가되 여표 조, 조엽이라도 조엽이 대추입대가 표류하는 것과 아, 같을지라도 야구 대해하면 만약에 큰 바다에 그런 많은 비를 내리게 되면 부중불감이니라 그 바다는 더하지도 아니하고 줄어들지도 아니한 것과 같다 뭐저 위에 비어하는 가트렛자를 새기려면 여기다가 이제 새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는 하나가 있는데요, 뭐가 있느냐면 용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비를 누가 내리느냐 용이 내린다 이렇게 이제 본 거예요. 그서이거는 사유 구조가 옛날에 그랬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그래서 하여튼 비를 내릴 때연부제에다가 많은 비를 내리면 성읍치락이 전부 떠내려가서 대춘잎이 둥둥 떠내려가는 것과 같이 그렇게 홍수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런 비가 바다에 내리면 그 바다는 전혀 상관없다라는 거예 그러니까 대지인은 마치 바다와 같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대지인은 금강경을 들어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놀라지 않는데 소지는못 받아들인다 이런 말이죠 약 대승인과 약 최상승인이 약자는 전부 어조사 접속형 어조사죠 만약 그래 하면 안되고 그러니까 대승인과 최상승이니 문설 금강경 하면 금강경 연설하는 것을 들으면 금강경 선설 연설 해설 뭐 말이 있는데 선설 선양해서 설명한다 이거죠. 금강경을 선설하는 것을 들으면 신계 오해 하나니라 마음이 열려서 깨달아 안하니라 대진이 들으면 뭐 금방 한다 이거죠. 그런데 소지인이 들으면 놀랜다. 이 소리입니다. 고로 알아야 한다. 고지하라. 본성에 우리 중생의 본성에 자유반야지지하니 스스로 반야의 지혜가 있다. 그래서 이제 고려시대에 그 진울 모구자스님이 가장 매력적인 게적심즉불인데 마음이 곧 부처다. 이게 아주 그, 그분의 그 철학 그분의 그 사상 수행 체계의 아주 중요한 핵심인데 마음이 곧 부처라고 해야 이게 금생에 성불할 수 있고 금생에 성불을 해야 수행자의 그 보람을 느끼지 내세에만 성불한다라고 해 가지고는 이게 만족하지 못하거든요. 그럼 금생에 성불하려면 마음이 곧 부처라는 게 성립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그 경에도 어떤 증거가 있느냐. 이거를 찾는다고 3년간을 고생해서 화엄경 열의 출연품에서 열의 지혜가 다갖추고 있다. 무불 구유 열의 지혜 덕상이다 어떤 중생이든지 열의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중생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그래서 아주 확신을 얻어서 적심적불이 조사들만 하는 소리가 아니고 경에도 있는 말이다 이렇게 이제 완전히 그분의 체계를 완전히 견고하게 작성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자성에 본래 반야 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 자성에 자성에 그 반야의 지혜 그 본래 청정한 마음의 지혜 그러니까 반야라고 하면 뭐 한문으로 말하면 청정심 그 청정심의 지혜가 있다 있으니 자용지혜 하야 스스로 그 지혜를 쓰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있는 걸 가지고 그냥 쓴다 이 말이죠 자용지혜라 그 지혜를 그대로 활용해서 상관적으로 항상 관조한다 이 말이죠 그 지혜를 가지고 이제 관조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문제 될게 없는 거죠 광망으로 보니까 문제가 되지 지혜로 보면 아무 문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는 것은 지혜에서 비롯된 게 아니고 광망에서 들뜨고 허망한 생각에서 나왔다.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가 뭘 위해서 걱정하는가 그게 보면 아주 재미있대요뭘 뭘 위해서 괴로워하는가 걱정, 근심해야 할 것이 과연 있나? 그래서 이제 지혜로, 자용지해야야 상관적으로, 불가문자 하나냐 문자를 빌리지 아니 하나니라. 불인 문자라는 말은 아니라도 불가문자라는 말은 있어요. 그래서 이 불가문자라는 것은 이건 빌린다. 빌린다 이거죠. 빌린단 말이 어법으로는 잘못됐다고 그러대요 내가 빌려가는 것을 당했다 이러면 빌리는 거고 내가 빌어 쓴다 그러면 빌었다 이래야 된다는데 이제 말을 잘못한다고 합니다만 하여튼 내가 빌어 쓴다는 거죠 의지한다 이런 얘기죠 거짓 거짓이다 거짓 이런 게 아니고 의지하는 거 차용하는 거 차용이에요 빌어 쓰는 거 그래서 문자를 빌어 쓸 필요는 없다 불가 문자라 이 말은 표현을 하고 안 하고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표현을 하고 안 하고가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이게 왜냐면, 내가 배가 부르면, 배부르다는 말을 하고 안 하고가 전혀 문제가 안 돼, 배부르면 됐죠. 그래서 불가문자라는 얘기는 반야라고 하는 건 스스로 성취하는 거지. 표현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역발단적으로 잘못되면, 그 법담이라고 하는 게 이제 후대에 자꾸 이제 나와가지고, 누가 뭘 물었을 적에, 요렇게 대답할 걸 내가, 그걸 왜 못했을 꼬뭐 이런 연구를 하고, 어떤 사람이 뭐 물었는데, 어떻게 대답해갔느냐 이런 거 묻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아주 지연말단적인 것이고 허망한 일이지 본래의 반야바라밀 이런 응용 또 이런 활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다 이게 근데 이게 병태가 생기면 그런 거 말씨름하고 말재주 부리는 그런 관습들이 생기는데 이건 아주 후대에 하나의 말패로 등장한 것이지 본래 그 남정선 가풍이 아니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자용지해하야 상관적으로 불가문자라 그 문자 불가문자라 문자를 빌리지 않는다 이거 비유하자면 우수가 빗물이 부종천유라 하늘로 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원시 용능 흥치하야 용이능이 흥치라 그러면 일으켜서 흥짜라, 치짜라 다 일으킨다, 이소리예요영 일체 중생과 일체 초목과 유정무정으로, 일체 중생이라든지 일체 초목이라든지 유정과 무정으로 하여금 신계 목윤케 하며 다그 윤택함을 힘입게 한다, 이거죠. 비를, 비가 내리면. 또 백천중류가 백천백가지 그 냇물과 많은 그 물줄기들이 가입 대해하야 문득 대해에 들어가서 하부의 일체 하나 아니라 합해서 일체 하나가 되는 거와 같다 비어하는 같들 있잖아.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한 용이 비를 내리면 이렇게 여러 가지 작용을 한다. 그래서 용은 반야에다가 비오니까이 반야라는 것이 이렇게 온갖 작용을 다 한다. 이 소리죠. 중생의 본성 반야지도 역부여시 아니라 그 비처럼, 한 비가 내리면 온갖 작용을 다 하듯이, 이 중생의 본성이 반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반야를 다르게 보고, 보리를 다르게 보고, 내가 인도 말이 그럴 뿐이지, 우리말로 하면 전부 청정심, 깨끗한 마음, 그 깨끗한 마음이 그게 보리고, 그게 반야입니다. 또 그게 본성이고. 그래서, 중생의 본성 반야의 지혜도 역부여시하나니라 또한 이와 같나니라.